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고난들 익숙해지면서도 지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매일이 주님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소서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수 없음을, 없음을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주의 주의 것이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 실현된다.